자차 일단 잠시만요 현재 여기는 진입팀이고 어.. 098159 지점에 상륙했으며 지점으로 이동 중 화력조 확인 화력조도 현재 시간부터 이제 상륙해서 이동하겠.. <목소리> 컬럼으로 이동할게요 다들 그무전이 맞추셨죠? 네. 여기는 여기는 진입 쪽으로 전방으로 가는 도중에 교외 거치무기 두 개와 적 대략 한 분대 정도 발견하여 정찰 중이며 전으로 정찰 요청 발음 해당 위치에 어, 필요한 위치에 마킹 마킹 발음. 좌표 좌표 공구사 1호사 지점 교회 라고 알림 수신영호 대기 나머지 분들은 적절히 엄폐해서 주변 정찰바랍니다 화력조고 어, 해당 교회 앞쪽 세 4명의 적군이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동쪽에 두둘 정찰 둘, 서쪽에 정찰 둘 존재한다고 하죠. 아, 진입증 확인, 혹시 화력조에서 교회 측 고정 확인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 아 현재 화력도측에서교외 시야각이 안나온다고 하 해당 안티에어 확인했고 해당 위치 빠르게 점거 후에 이동하겠습니다 어 북쪽으로 좀더 이동해서 사격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로코님은그자주포쪽 위주로 공략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병사들 공략해주세요 야, 참호가 안파지지가 아니라 투명이네? 사격 준비하세요 3 2 1 사격 영수 화력적 화력적 안티에어 지역 사격 피씨 페로프님이랑 버스트님은 뒤에서 엄해주시고 로드님이랑 저랑 이동 학교 앞으로 뒤에 두 분은 저희 있는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는 진입쪽지 교회측에 고정하기 a t m 지기지회 사격으로 처리지되지지수진네 그러면 러면준비금지로도 바로 사격금지뒤두분 여기서 어머 해주세요. 로 지금, 지금, 이동 남동쪽, 남동쪽의 테크니컬. 확인, 사격. 로드님은 빠르게 안으로, 안에 거 정리해주세요. 아, 되게, 되게. 테크니컬, 테크니컬. 그쪽 봐보세요, 이쪽. 테크닉클은 어떻게 된나요지 아니요. 외에안 보이는 벽이 있어서 총알이 안 맞아요, 저한테. 좀더 자리 이동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동쪽에 한5 0 0 m 쯤에 탱크도 보였어요. 지금 아, 동동방 쪽에 눈방 쪽에 가 단속 화력적으 알려고 현재 교회 방향 쪽으로 탱크로 추정되는 차량 이동 중이라고 알림 그게 지금 확인했고 지금 대처 좀 대기 사격사도 되는지? 사격사요 어, 주변 확, 확보된 것 같고 두 분은 합류해 주세요. 당소 화력조로 화력조는 해당 위치 클리어 됐고 지금 HQ 지역으로 북동 북서쪽으로 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북동 동쪽에 적군 다수 식별되고 고정하기도 보입니다. 낙치신 보인다. 분 있으신가요? 네? 어. 매진님 그 이걸래 자기 총쏠때 자기도 제압 걸리나요? 음 글쎄요 옆에 누가 아군이 쏘면은 걸릴 수도 있어요. 제총 쏘는데 제가 제일 걸리죠? <웃음> 그건 확인해봐야겠네 일단 이거를 뒤로 우회해서 갑시다. 네, 현재 여기는 진입표고 어 작창합창 파했으면 교외쪽에서 동서 위치 보고하겠습니다. 페로포님 사격 사격. <놀람> 제동신 뭐라? 현재 현재 여기는 진입 조명 장갑차 격파했으며 교회 적 점거한 후에 따로 보고해주겠습니다 이영준 화력 조측도 교회 쪽으로 이동해서 우회해서 이동해서 그쪽에서 어머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어 진입조차기 교회 쪽으로 진입 조치기 교회 원천점 점거해 놓겠습니다 후방 맨뒤 인원 두 분이 먼저 전방 나무 쪽으로 이동할게요 두 분이도 우측을 해서 갑시다. 뺏겨뺏겨 동쪽 건물 옥상 거치무기랑 있으니까 여기 숲 안으로 들어서 나무끼고 싸웁시다. 전방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을게요. 제가 상공한사 할까요? 네. 그냥 빠르게 들어갈게요. 진입하고 교회 점거 완료했으면 교회 측에서 마을 내부 네, 잘 보인다고 알림. 창문, 어, 현재 창문 열때 조심하세요. 벌 앞에 있을 수도 있을까? 현재 진입 초 쪽에서 먼저 마을에 점거해서 적들 섬멸하고 있겠습니다. 신입 적은 쏠까요? 네. 선두 치하세요. 무조건 저 화력쪽으로 현재 교회 방향쪽으로 테크니컬 의심차량 이동중 교회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루프님이 버스트님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 보이거든요? 그쪽에 아까 테크니컬 한대 보였으니까 그거 이제 네, 여기는 진입쪽으로 테크니컬 처리했으며 현재 부, 어. 처리하셨네 진입쪽 팀장 부상 오인 이가 뭐지? 에이씨 도망하고 후방이후방이 후방에 후방이. 공수, 공수 자리, 자리 바꿔요 자리 뒤쪽으로 남서쪽이랑 북서쪽으로 해서 지금 적군 내려왔어요 애들 당소화력적으로 현재 헬기에서 공수, 공수 나하 즉석 쪽 지금 풀석 쪽에 지금 애들 많아요 저희 그 뭐냐 버스티님이랑 저랑 동쪽 앞에 있는 군사기지 같은 거 들어갈게요 두분 업무해 주세요 네튜튜튜튜다운 어. 이동하겠습니다 조망조망 안으로 들어와요 일단 하시면 까주세요 군대장님 부상 저도 부상입니다 두분 일단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있나? 네, 패치님 안에 있세요패치님 그, 다리에지혈대좀제패하님시고치에 시공, 시공, 시공, 시공, 시공, 좀공 시공, 시공, 시공, 좀 잠깐만 자리 좀 성광을 갔는데도 애들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세명 아니었어요? 네 명인가? 제가 두명한거 같은데. 그 왼쪽에 세 명이 더 있었어요. 어. 그럼 헬기 확인되나요? 지금 헬기 뭐야 헬기 탑승하셨나요 혹시? 탑승하려요 이동합시다, 저희. 아, 여기 계시네. 여기 철저 앞에 안 보이냐, 저기 앞에? 엠포 두신 분? 어, 위장이 <웃음> 앞에 계시네. 따라가시면 되는데. 저희도 헬기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유입조도 헬기 탑승하러 이동해 주세요. 베이스로 와서 정비 한번 하고 빠르게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탑승하려고. 너패치님 네. 전 HQ를 몇 개나 덮기 되는 겁니까? 뭐가 안돼? 아니 저기 위에 있는 위에 두 개만 하면 되지. 나머지 분들은 재정비하세요 재정비. 생각보다 저건 기동차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 아, 저희한테도 아음이문인데 저게 어, 복합기지 점령인데 저기로 점령하고 나서 저 위를 어떻게 가야되지? 권샷님? 네 북카키지 점령하고 그 위에는 뭐 헬기 타고 이동하나요?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여행 여행 가고 싶으시면 차, 차로 가실 거고 빠르게 하실 거면은 헬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그러면 헬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집되는거 아니에요? 가다가? <웃음> 따르 네, 헬기 타고 가도 어차피 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저기 완전히 가깝게 갈 수는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AA 되게 많아가지고 저기도 많을 겁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뒤로 빠져주세요 이거 제압효과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네. 어, 눈이 너무 아프던데 아프다. 가지고 무 근데 괜찮거데무 아프다.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너 이거 한번 찍고 갈이요이 <웃음> 어휴 진 예? 네? 각 미션에 랜딩 중 마크 해놨습니다 두 개만 더 부수면 끝이에요? 괜찮네 찍습니다. 아마리면 뭐가 나 올라나? 잠깐 나오나? 찍습니다. 잘 치나요? 네 네. 빨리 아, 가로줄이 너무 긴데. 몇몇분 앉아주세요 찍겠습니다 <웃음> 따본거야? <웃음> 찍었습니다 가시죠 저좀 수혈 좀 해주세요. 응? 수요아 형님 된것 같습니다. 예? 어? <웃음> 어, 혈팩 쓸 뻔했는데. 어뭐 이거 AI가 조정하는 건가? <웃음>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저희 팀투조가 채널 원에 보내고 싶었죠? 네? 채널 원에 보내고 싶었죠? 네네네 볼펜이 튕기셨아유 네. 헬기가 하어하어하어진입는그 그래. 음. 음. 음. 검은선대로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로끈는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이 무전기 소리 뭐죠? 네? 뭐 무전기 소리 안 들리세요? 영어로 뭐 들리는데? 네? 영어로 무전기 소리 들리는데 뭐지? 버그 버그이신 것 같은데 막 영어로 막 저블 불러주는데? <웃음> 지금도 계속 들려요? 네, 네 계속 들려요. 되게 네, 생동감 뭐... 있는 게임을 어, PTSD라고 단총사수가 없어서 화력지원이 될진 모르겠는데 에이티로 어 깜짝아 노래는 거의 엔딩 분위기인데 뛰어갈게요 그냥 뭐 구전에서 5분 안에 ATM 지원 간다고 <웃음> 그 헬기에, 헬게, 헬기에 라디오 나오는게 계속 붙어있나 보네요 이거 면 이거 진짜 벌거 어떻게, 뭐 <웃음> 어, 어떻게 되지? 나요 진짜 뭐 pts sd 올어것 같은데 그거를 어나게 되지? 옛날에어나고 이런 거 이런 적있었는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게 안 나오네. 옆에 산으로 가야겠죠? 님? 네. 아, 일단 장님 오실 때까지는 큰 교전 피하시고, 지금 해당 아무리 주변으로 정찰병들 다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은원패해서뒤로 빠질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는식으로 해주세요. 일단 저희 자리적, 잡전지지는 교전 피해주세요. o 게아 y 아머부에 탱크 탱크 있으사까피해 피해주세요. 아, h AT hey, 준비하세요. h e 저기 내부에 탱크 있거든요. 저거 잡아야 돼요. 로드님, AT 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0 잡고 h 0 y hey, h 0 y h e 0 hey, hey, hey, hey, hey, hey, h 어 일단은 빠져요 빠져요 여기서 빠져요 너무 개방돼있어 버스님 끌고 갈까요? 아니면? 네 끌고 오세요 어떻게 맞히는 거죠? <웃음> 일단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뭐 캔슬이 안돼 아, 다리 다리가 어이 제압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쭉 오세요 주로하세요. 그 AT 영점 두점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없다면 안되안 되나요? 아칠 아, 완료 어디 보자 현재, 현재 여기는 진입주고, 진입주 탱크가 사격함으로 진입 조치군데 아니 화력 조 측에서 탱크 어, 지금 각이 안 나와서 도움을 줄 수가 없더군요. 일단은 에이티 집어넣으시고 그 외곽에 보면은 타워의 애들이거든요. 그거부터 처리합시다. 아, 탱고 확인. 에에 에티 에티 에티. 입구 쪽, 입구 쪽. 제압 걸려서반 보여요. 어. 대충 형태는 보이거든요, 지금. 발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놀람> 아이고. 버스님, 네 지금 로드님 다운이에요 지금. 예, 제가 제가 출시합니 에이티 내려 내려주시고 치료하세요 치료. 제가 벗고 <웃음> 노들님 일단 AT 내려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제가 쏠게 탄도 탄도 떨어주세요 일단 뒤로 상계 상계하세요. 그게 탄 하나 더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 무게가 부족해서.